만약에 가지고 계신 이메일이 있다, 내가 뭐 명함을 받았던 아니면 친구한테 이메일을 받았던 이메일 주소가 있다고 하면은 이메일 주소를 겟니스 폰스에다가 수동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자 보세요 연락처에서 연락처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연락처를 입력하는 거예요. 보통 이름 콤마 이메일이에요 홍길동 콤마 이렇게 이메일 주소 또 엔터 치고 <웃음> 홍길동 홍길순 콤마 이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엑셀에다가 이걸 정리를 해놨다고 치면 그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이제 되죠 그리고 체크를 하시고 연락처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위에 보시면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름인데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게 이름인지 아닌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이 이름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이름을 눌러주시면 이름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어느 캠페인에다 넣을거냐 캠페인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요건 이제 일주기 추가 신청하면 몇일차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낼거냐라는 소리인데 냅두시면 되겠죠 고급 옵션을 보면 은 기본이 있고 업데이트가 있고 새 연락처가 있어요 새 연락처를 가져온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연락처가 이제 중복되면 안 가져오겠죠 근데 업데이트가 있으면 기존에 만약에 연락처가 있었고 이 사람이 신청하고 벌써 한 30일이 지났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다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30일에 있던 사람이 다시 0으로 돌아와요 업데이트죠. 새로 갱신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기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도 연락처를 가져오고 이전에 연락처 목록에 있던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라고 해요. 똑같이 이것도 새 중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자동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되어 있는 이메일이 있다고 하면 새 연락처만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 그냥 기본으로 해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져오기 마침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새 연락처가 두 명이 추가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또 연락처 가져오기를 누르면 파일 업로드가 가능해요. 엑셀, 뭐 텍스트. 뭐 csv 뭐 이런식으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지나가면 어 되고요 다른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 구글독스라고 해서 어 구글독스 이런식으로 아니야 이거 누르면 되지 구글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요 구글 엑셀 그래서 구글 엑셀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가져오기 방식 나머지는 다 외국 거라서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온라인 상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락처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한 명씩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름과 이메일 일주기 추가 연락처 이렇게. 그래서 한 명씩 하는데 보통은 여러 명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연락처 가져오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